검은사랑 모바일의 여신 미안해요. 근데 평소에 게임 하라고 막 구독 많이 받자. 그중에 누가 제일 많이 보세요? 당신. 자 언제? 언제? <웃음> 엄마 전화 <전화번호> 보아드릴까요 <웃음> 그래서 오늘 뭐 찍는 거예요? 레이라랑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목적은 네. 레이어를좀 탐구하는 거예요. 레이어를좀 알아보는 뭐, 거예요. 탐구를 한다고요? 엄마 어, 전화번호 드릴까요? 근데 이제 맨날 이런 식으로 할 건가요? 네. 저번에 그 만들기부터 뭐가 불안했어요. 뭘 찍을지도 설명을 안 해주시고 나를 그냥 막불러서날 것으로 야생으로 가는 것인가? <웃음> 아유 대체 어디로 흐를지 난잘 모르겠다. 약간 어떤 모습으로 모험가님들에게 좀 보여지고 싶은지 검은사막 모바일의 여신. 나도 모르겠다. 저는 진짜 모험가님들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요즘 게임을 하면서 서버 채팅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을 만나는 콘텐츠 뭐 이런 거를 시기와는 상관없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모험가님도 내 마음에 안착! 평소에 집에서 뭐해요? 미드! 미드 보면서 게임 안 해요? 어 해요! 태양의 전장 그 시작한다 하면 그때 세판 중에 두 판을 이겼어요 어, 그거 어떻게 이기죠? 그럼 저도 궁금해요 이번에 나 누구한테 제압당했는지 지금 기억해요 그한분한테 제가 세번 제압당했거든요? 엘라힘님 <웃음> 제가 자꾸 광장에 나올 때마다 저를 찾아서 잡으시는 건지 제가 운이 없게 뱉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살려주시오 웃지 않아요 평소에 네. 게임하라고 구독 많이 받지 않아요? 팀원들한테요? 네그 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구독해요? 당신 <웃음> 자 엔지 엔지 엔지 아너 엔지 컷! 아니 원해요 나도 <웃음> 뭐이만막 3만? 자도뭐 100작 말고 하고 싶어요 그냥, 그냥 잘안 보여요 지금 길이 제가 9박을 좀더 해야겠네요 슉. 촬영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게 있다면? 초반에 텐션 끌어올려야 될때 이게 막 나중에는 후 편집 하면 막 되게 막 샤방해지고 막 노래서 나오고 전혀 안 그런 분위기 같지만 그 정막 속에서 한 카메라를 보면 텐션 올리려니까 어, 진짜 고역이더라고요. 다 영상 나오면 엄청 막 밝고 막 마치 모두가 나에게 호응해 준것 같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니에요. <웃음> 진짜 안 그런데 반갑습니다. 그럼 연기하는 건좀 어땠어요? 오 마이 갓 그거요. 부모님한테 안 보여줬잖아 저는 처음에. <웃음> 그렇죠. 아, 억울한데, 잖아요. 우리가 이기고 있대요. 예! 그걸, 그걸 보는 모험가님들은. 그러니까, 저, 제가 미안해요. <웃음> <웃음> 앞으로 연계 더 있을 건가요? 저희가 하기에 따라 달랐죠? 어, 어떻게 하면 안 나? 안 하고 싶은데. 아, <웃음> 아, 저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웃음> 다 어려워요. 안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회사 가는 것도 어려운 시작이야. 어, 저는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저는 회사 오는 게 기쁩니다. 어? 이거 편집 <웃음> 다시 시작해볼까요? <웃음> 제가 주인공 아니었나요? 이렇게 저절물 먹여도 되나요? 네, 제 마음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웃지 않아요 사실 저도 공식적인 모습만 있진 않잖아요 검은사막 모바일의 여신 이렇게 그냥 팀원들랑 얘기도 하고 뭐 회사에서 밥도 먹고 그냥 좀 편안하고 사람 냄새 나는 모습으로 많이 좀 뵙고 싶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얼마나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힐링 재미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답답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만 미움받잖아요 힐링용 그리고 머리 식히는 그런 영상도 같이 시청을 해주셨으면 그것도 게임 즐기는데 재밌지 않을까 더 검은사 모바일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모험가님들한테 군의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보여드리면 안 돼요? 갑자기? 응, 회사 브이로그 메이라님이 찍으실 네. 건가요? 아니요, PD님이 찍어 주셔야죠. 당신 알아서 해 주시겠죠? 자, 그럼 다음 주에 PD님이 찍어 주시는 군내식당 브이로그 나갑니다. 안녕, 안녕. 컷! 출근해서 누가 제일 싫어요? 어, 회사 출근했을 때요? 그런 항상 없어. 왜 그래요, 정말. 제 옆에 비어 있으면 좋아요.